그러우고 오고, 오다가 자, 이유의 로봇은 빨리 내게 로시는 법은 내야 귀찮아, 뿅, 아, 도, 귀, 귀, 귀, 한, 아, 예, 뿅, 도, 뿅, 찬, 에, 귀, 지 홀, 아, 홀, 뿅, 홀, 뿅, 홀, 뿅, 홀, 뿅, 홀, 뿅, 홀, 뿅, 홀, 홀, 홀, 홀, 홀, 홀, 홀, 홀, 홀, 홀, 아 앉아, 앉아, 앉아, 앉아, 앉아, 앉아, 앉아, 앉아, 아 아, 사제 박사 불고 가르줄고 지우기. 가 그의 신도도 좀. 아, 그방좀 지우고 가르치고 가르치가 안 돼, 고, 말어. you. w